인생에요. 정말 싫은 경험 들때 지나고 보면 요 버릴 게 없어요. 또 거기서 뭔가를 얻거든요. 내가 얻어 가지고 더 성, 성숙해져요. 악플들도 요 저한테 단 악플들을 보고 제가 더 조심하고 제가 대비합니다. 오늘, 오늘날의 제 모습에는요. 저를 칭찬해 준 사람들의 응원도 들어있지만 저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그 가르침도 제 삶에 다 반영돼 있어요. 오늘날의 제가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예, 저를 응원해 준 사람과 저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위기는 그래서 항상 기회고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다는 건 에고가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에고는 죽을 맛인데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에고는 죽을 맛인데 왜 그게 기회가 될수 있느냐. 참나는 에고를 더 성숙시키려고 그런 일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긍정의 힘으로 활로를 찾아내신 분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 또한 버릴 게 없었다고 회고할 수 있게 돼요. 항상 육바라밀로 참나와 함께 깨어서 살아가신 분한테는 위기가 귀회고 버릴 게 없습니다. 에고는요. 자 여러분 성숙이란 건 뭐죠? 에고가 못하던 걸 에고가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성숙의 계기, 레벨업의 레벨업을 하려면요, 레벨업의 계기로 오는 일들은요, 에고한테 죽을 맛이에요. 싫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정말 괴롭고 힘들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깨워서 몰겐자로 이겨내시면 여러분은 레벨업 하실 아주 최고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레벨업 하세요 맹자가 빙자가 해 놓은 말씀 이 있잖아요 하늘이 큰 임무를 낼 때는 그 사람 못하는 걸 하게 하려고 괴롭히고 막 온갖 그 고생을 시킨다 그게 별 얘기가 아니라 레벨업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레벨업 할때그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늘이 큰 일을 하려고 레벨업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 큰 일을 맡기니까 레벨업 시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레벨업이 일어나느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와, 이거 하다 죽겠다 싶고 근데 이걸 안할수 없고 이걸 이걸 이겨내 몰겐자로 이겨내다 보면 여러분 올라가는 거죠 레벨업 되는 거예요.